这个也很重要第四点爱干净会一个人默默的收拾一些垃圾不是不是我爱干净啊不是你你们很脏啊<笑> very d i r t y 因为我觉得我我觉得因为你们喝完的时候你不丢自己的垃圾所以我每天早上我要打扫打扫<笑><笑><笑> 사실 숙소 생활이라는 게다 좋을 수만은 음. 없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서로 폭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웃음> 네, 자, 제가 아, 질문을 드리면요. <웃음> 자, 일곱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네.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멤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숙소에서 가장 깔끔을 떠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하나 둘 셋! 태용! 태용. 태용. 태용. 지성이가 처음 그 요리하는 게그 아. 네가 그, 그 성, 삼겹살 음. 그. 어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영상 찍었어. 얘가 심각하게 게임을 하거든 숙소에서. 각시. 들어 가자 마자 그냥 뭔가 금보듯이 핸드폰을 가지면서. <웃음> 핸드폰 아니야. 새벽 4 시까지 하다 자고 내일 다시. 일어서 아또 아니야, 아니야. 뭐들이야. 약간 얘들아. 우리 엄마가 볼 수도 있어 안 돼. 안 하고. <웃음> 근데 너네 숙소에 고양이 사는 거 알아? 몰랐어요. 아, 우리 방 테라스. 참지, 거기 너 테라스에 넣은 사람 있어 혹시? 나. 아 너였구나. 어. 아니, 아, 너가 치웠어? 나왔는데, 아니 아니, 참지가 딱 있는 거야. 어. 근데 왜 참지가 있지? <웃음> 아 태영 오. 근데 다른 멤버들이 정리 정도 안 하면 그럼 화나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좀 익숙해졌어요. 네, 제가 가장, 그냥 가장 네, 좀 정리를 안 한다 솔직히. 자 태용 씨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어, 다 정말 정리를 잘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유타가 산남자 라는 컨셉트게 <웃음> 어, 굉장히 같게. 깔끔한 느낌인데 네저 어, 깔끔해요 <웃음> 네. 태형이 형 이번에 맛있는 밥사줬었는데 안타깝게도 면에 들어가는 국물을 쏟았어요 네, 그렇지만 다행히 국물이 없어도 그 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제가 살게요 태형이 형이 아 먹자 해서 이렇게 샀어요 우와 우와 먹자 먹자 하다가 팍! 이 쏟아져가지고, 우리 약간, 약간, 약간 다뱀 먹었었죠.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없이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파스타 먹었나요? 이게, 국물이랑 매일 다른 거예요. 대응 하는데 형이 다른 보고 있었나? 다 따로 보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우! <웃음> <웃음> 이 그래서 그래도 너무 다행히 태 형이 사는데 음... 태 형이 쏟아서 너무 다행이 됐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웃음> 다행이다 진짜 <웃음>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드림쇼가 <웃음> 끝나고 단한 번도 점심 패드를 <웃음> 사용하지 <웃음> 않았다 그럴, <웃음> 그럴 거면 나줘 <웃음> 근데 진짜 <아니> 시간이 없었어 <웃음> 근데 어디있는지 알아야지 그렇지. 이럴 줄알아잃어버리지 말자 소 소파 그 옆에 있어요 카피 아니면, 일에 잘 카피 일에 읽어서 진짜 잔다 어떡해. 지성이 카페. 카페 아래에서 거실에 나갔는데 지성이가 얼굴만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뭐지? 근데 카페 아래 들어가 있더라고요. 잠안 와가지고. 드림쇼 마지막 날에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나가서 좀. 뜨끈뜨끈한데 차단, 차데 카펫 아래가 좀 되게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네 유타가 아, 이렇게 좀잘 묻히고 이렇게 어, 치약 같은 것도 잘 묻히고 어, 그래. 어, 치약을 많이 묻혔어요.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는 어, 달라졌어? 네, 아, 우리 유타가 달라졌다고요? <웃음> 어, 예. 여러분 저 깔끔한 사람이에요. 깔끔한 사람이에요. 테일용이 옛날에 네아 이게 어지간히 토끼야 왜죠, 왜죠, 왜 옛날에 태령 옛날에 귀신. 오 맞아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아, 진짜. 네. 태령 옛날에 그막 이런 안줄 알았는데 네. 자는 상태에서 네. 옷장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네. 막 계속 막박박으려 그러고 막 <웃음> 머리를 박았어. 그랬다고요? 박으려고 어, <웃음> 그러고 그때 약간 그 몽유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거. 그거 약간 의심을 받았었어요 그때. 아, 아 맞아 맞아 네. 막 벽에 막. 아니, 그렇게 제가 아니, 그 방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웃음> 있어요. 맞아 맞아 저도 귀. 같은 방송선수대 우리 우리 셋이, 아, 우리 셋이. 어. 어. 아그 방. 아, 그그 방. 방? 그래 그 방에서 도영이가 귀신까지 봤다고 했어요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대박이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그방 들어가면은 막 뭔가 느낌 이상하다고 맨날 그랬어요 네, 막 제대로 복잡하다고. 못 자고 맨날. 잠자도 네. 약간 찌뿌둥하고 네 어쨌든 지금은 그 방이 없어졌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쵸? 저희가 숙소를 이사했습니다 네. 다른 좋은 분이 사아계시고 네. 어, 지금 숙소는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웃음> 요즘에 저희 숙소에 오면 새배가 굉장히 많아요 쩌베는 윈윈 그리고 잔이 그리고 요즘은 해찬이까지 <웃음> 문 앞에 이만큼쌓였어 진짜. 진짜. 진짜. 이는데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확인해 봤는데 1순위는 일단 잔이. 아, 아, 2, 3순위가 뭐1순위 1순위 위이 So, I'm going to show you the current state of the boxes that I have in my kitchen right now. All this is my stuff that needs to go. 실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았는데 갑자기 와! 한 나왔는데. <웃음> 나왔는데. 벌레 <웃음> <힛래> 있어 <웃음> 이태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태 형이 진짜 그래서 갔는데 <웃음> 아무것도 없었어. 돈 만드는 허거 먹을 수. 돈 <웃음> 만들 줄 알아? 허거. 허거 그냥 허거 소스 다른 이렇거 사고 사고 와서 물좀 넣고 그냥 음? 음식 사러 오면 돼. 오 간단해요. 근데 그그 그 허거 그 소스가 엄청 냄새가 심해가지고 집에서 한번안 된다고. 어 근데 <웃음> 어, 우리 숙소 <웃음> 많이 하는데. 어, 아 그래? 네.